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2 2장 54절에서 62절까지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제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소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 성금요 기도회도 오늘 우리 부교역자 주관으로 그렇게 또 드리게 됩니다. 또 오셔서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늘 집회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어, 우리가 격려하고 또 감사해야 될 우리 팀들이 우리 찬양 어, 팀들 또 미디어 팀들 뒤에 있는 미디어 팀들이 잘섬겨주고 찬양 팀들 잘섬겨줘서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분들께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웃음> 이런 때에 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베드로의 시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어, 그 마지막 며칠간의 그 주님의 그 행동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묵상해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슬픔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그 중에도 가장 슬픈 그런 스토리라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해버렸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죠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도망을 쳤긴 했는데 예수님의 형편이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친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함께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던 그 대제사장 들 안으로 몰래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을 떡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모닥불 옆에서 유심히 쳐다보던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갑자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치죠.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보았어. 그 소리에 베드로는 몹시 당황을 했는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있기가 두려워진 거죠 베드로가 잠깐 자리를 앞문 쪽으로 옮겨서 두리번 두리번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여종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남자가 그랬는지 타소 좀 성경을 보면 두 번째는 좀 모호함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공경에 빠지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는 맹세를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두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한 시간쯤 아, 지난 아마 시간 어간일겁니다 그 일단에 또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는 트집을 잡으면서 너도 예수와 한패냐 너도 예수의 제자냐?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예수와 한패라고 그럼 난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발뺌을 하고는 겨우 위기를 벗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루 전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하루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절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된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때그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죠.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아, 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굉장히 가슴이 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신문을 마치고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싹 돌아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어느 구석진 곳에 가서 아마 일생일대에 절절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값진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신앙,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베드로는 주님 잘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수제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상존해 있다 그런데 물론 뭐 베드로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죠 상당히 신변상 불안한 처지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막 그런 극단적인 형편 내가 난 예수 알아 난 예수와 한패야 그러면 생명의 큰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려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태평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 말고 태평스러운 상황에서도 잘못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누구든지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곧 가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은 예수가 부끄러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인데 저 말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핍박을 강요하는 세대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 만족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바로 오늘날과 같은 너무나 세속주의 오늘날과 같은 이 세속주의 형편에서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태평스러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를 부인하는 문제는 이게 강 건너 불교행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 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 부인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기사가 사복음서 다 나오합니다. 사복음서 다 나오는 사건이 많지 않은데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대표적인 게이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은 사복원서다 나와요. 그걸 종합해서 요약해서 한번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뭐냐? 예수와 관계가 없다. 난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난 예수를 잘 모른다. 난 예수와 관계가 없고 난 예수를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예수 부인이었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예수를 잘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이 가이사라 빌리포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다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기가 막힌 신앙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던지, 바이오나시모아 내가 보기 또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는 모른다고 딱잡아뗐는데 저는 이것을 소위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편에 서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일체의 은행을 저는 베드로식 예수 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좀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뭐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성분들도 직장에 많이 다니시고 일 많이들 하시니까 우리가 다 소속한 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어 곳에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하면 신분이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때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남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신을 가만히 한번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세하면 신변이 좀 불리해져. 또 손해를 본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전국에서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 봐야 되고 앞으로는 말세가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압박 엄청난 압박들이 올수 있을 텐데 저는 이번 기회에 예방조사를 톡톡히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이 사회생활을 뭐잘 해보지 않아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의 행편을잘 모릅니다만 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남자분들 가운데 실제로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사회생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 20%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한두 명 정도만이 내가 직장에 가서 나는 예수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신자가 예수 부인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꼭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직장에 다니는 사장이 철저한 불교 신자라 그럼 그 안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어, 또그 안에서 자기가 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 어, 분리할 것만 같은 그런 예감들이 다들 거예요 왜? 자기 사장이 너무 철저한 불교 신자라서 물론 그 신자가 어, 종교에 대해서 다 관용해주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하는 신자라면 모르지만 어떤 때는 돼지 머리 올려놓고 고사도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술거머이 절도 할수 있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친구라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 말도 잘하고 그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괴짜같이 보이니까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손을 대고 있는 생업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거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긴가 어딘지 모르게 뜻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쪽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은 네 교회 나가나 그러면 그래 나 교회 나간다 어쩌래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도무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저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이 시험과 부인은 이게 그냥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일 수 있고 내 이야기일 수 있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어이없이 참 어이없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시간이 한 시간 가량 그 간격 속에서 세 번이나 연타 나 예수 모른다 라고 부인하게 된 원인이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원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 이유기도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몇 구절 띄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값부로더 다리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 주셨죠. 지금 사단이 너를 하고 불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좀 직감을 하든지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이 경고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보세요. 22장 33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짓는까지라도 나는 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무슨 부인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신 만만하게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도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와의 그 주변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막 부딪혀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이 맞서 싸워서 이기고 그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그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자신감,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으니까 예수님과 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또 남자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리, 내가 그래도 의리 있는 자예요 난 그래도 내 스스로는 자신감이 있는 자입니다 나도 힘미했어요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믿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얼마든지 끝까지 예수 부인 안고 따라갈 수 있다고 좌우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바로 깨지잖아요 계산 잘못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광경 보면 베드로가 무릎 꿇었던 그 대상이 당시 종교 대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리 그런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런 부인을 했나요? 그리고 막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인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하찮은 여종 앞에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는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약한 적 앞에서 너무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육적인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 육적인 뭐 지의지, 내 힘.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자기 육의 어떤 그런 잘남. 이거 의지하고 나갔다가 베드로가 하찮은 여정 앞에서 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어떤 학력 또는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면에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데는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지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위, 지위가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을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 노, no,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핵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쏘아야 됩니까? 조그만한 바늘 하나로콕 찔러요. 미사일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바늘 하나에 콕 찔려가지고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격일지라도 이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모르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바늘 하나 콕 찔러도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 전국을 우리가 다 일반화 돼서 알지만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유괴사람은 그러니까 쓰러집니다. 유괴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육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더 이제 더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점검해가고 그 일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소제목으로 어, 기도 없이는 시험 못 이긴다 아예 딱 제가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기도 없이 시험 못 이깁니다 내 자신 장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이것까지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잘 아자, 아시지 않습니까? 게세만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마음은 아, 나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게세만의 동산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보면 22장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잠이 들어서요 주님이 두 번째 돌아오십니다 잠이 깊이든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많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두번 경고를 듣고도 또 베드로는 잠들었버든요 주님의 제자들의 잠든 사건은 세 번이에요. 한 번도 안 해요. 세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아예 잠에 고라떨어져었습니다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눈치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 겟세만의 그 사건 뒤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해야 할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 번이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라고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세번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거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결국 세번 연속하는 연속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기도 한번안 했으니까 한번 부인할 수 있지요. 두번 기도 안 하니까 두번 부인할 수 있지요. 세번 기도 안 하니까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다 아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약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몸을 사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이 누가 보면 22장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그 다음 읽읍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느라. 자, 힌트를 잡을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을까? 저기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따라갔으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뭐냐 예수님과 베드로스 사이에 벌어져 있는 영적, 인격적 간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딱 버티다가 지 자신의 힘 믿고 지 고집 믿고 지 주장 믿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수제자로 살았는데 지 과거 경력 믿고 버티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자 놀라서 혼자 도망갔던 베드로 바로 그에게서 예수님과 마음의 간격이 생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이 멀어진 마음의 간격을 멀찍이라는 말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거리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쉽게 부인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정말 밀접한 관계인가.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인가. 사회나 직장생활에서 어떤 말들을 들어도 나는 예수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뭐냐? 예수님과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 아침에 꼭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내 생활의 단어에는 없도록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멀찍이라는 단어는 없다 나는 어쩌든지 간에 주님과 꽉 붙어 살려고 그러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격이 벌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언제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를 늘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활 중에 주님 부인하지 않는 참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진 핍박과 모진 어떤 환란 속에 주님 부인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달라요 평안한 가운데 음랄하고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 말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라 부인할 수 있는 이게 생활 부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의 힘으로는 깨집니다 내 과거 경력으로는 안,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의 거리를 항상 여러분 민감하게 체킹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배가 소홀해진다든지 왠지 기도하기가 거북스러워져요 너무 부담이 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너무 귀찮아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를 거기서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세날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한이 베드로스의 부인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나도 생활 중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 참 마음의 뜨끔함을 받습니다 주님 내 육신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이 충만하이 그 삶을 하나님 제가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내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는 가정에서도 그 모든 과정에서도 어물쩍하게 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지 않고 내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요 예수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 당당히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생활 부인을 안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실 10년 20년 교활생활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동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도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세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든 간접적으로 든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언제나 예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여 생활 중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육의 힘은 시험의 무력함을 깨닫고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생활 중에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힘 믿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에 제고도 10분 한 이상은 간절 기도하시고 오늘 성금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시간 한번 두 손을 한번 넣읍시다 다른 것은 내 힘은 믿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힘은 아, 시험에 아무 도움이 못 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생활 중에 주님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